t h 지더크리 e t h 스 c 라고 불리는 행운 레벨 611은 레벨 3 혹은 레벨 566와 같이 산업지향적 환경의 레벨이거나 황폐해진 상태의 레벨에서 나타나는 피로 얼룩지고 녹슨 품속 문을 통해 입장 가능하지만 문을 닫지 않은 채 들어가면 작은 벽장 사이즈의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문을 닫게 된다면 문이 사라진 가동시에 주변 환경은 레벨 611으로 급변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레벨 611에 진입하게 되면 유지 보수 중인 지저분한 하수도 터널, 정식병원을 포함한 여러 다른 병원 등의 기본 구조를 볼수 있는데 통로와 방에 밀집된 네트워크로 건축학적, 미학적 구성을 연상시킵니다. 복도의 디자인은 시대를 짐작할 수 없이 공통되거나 일관된 양식을 보이지 않으며 복도를 장식하는 두 개의 건축 장식물 역시 동일하지 않아 레벨이 가진 시대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레벨 611의 탐사를 지속하다 보면 모든 영역에서 흔히 보게 되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파악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뿌려진 엄청난 양의 폐설물과 신체 폐기물이며 인간의 내장 및 기타 유사한 물질은 자극적이고 독성 가득한 냄새를 제공합니다. 이에 연구원들은 샘플을 채취해 정밀한 연구를 시작했고 인간의 내장을 닮은 물질들이 인간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들은 레벨의 초기 개념 단계에서 여러 구조물과 함께 생성되었다고 믿어집니다. 계속해서 레벨이 가진 건축 구조를 보면 최고로 보기엔 조잡스럽고 최악으로 보기엔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다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데 레벨 대부분의 구역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일부 복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위험성이 포함되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하며 오래된 케이블, 늦공운 새사슬 등이 천장에 자유롭게 널브러져 있어 주요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한후 바닥이나 벽에서 튀어나온 수동안 또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져 있어 방황자들의 탐색을 막는 주요 장애물로 지적됩니다. 레벨이 가진 구조 중 가장 최악으로 꼽히는 것은 화가관과세라믹으로 제작된 타일일 텐데 이 타일들은 대부분 깨지거나 폐인 상태로 수상되지 않은 타일을 찾기 어려우며 타일로 인한 넘어짐, 패임, 찢어짐 등의 부상들 외에도 생명의 위태로운 심각한 부상들이 비록으로 타수 남아있습니다. 복도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반영한 끝없는 미로처럼 설계되어 있어 연구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복도는 서로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벽의 두께는 생각보다 얇고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복도 자체가 직각으로 구부러지거나 회전하는 경우가 많아 1 5 m 이상의 직선 복도는 기록된 적이 없으며 보도의 변화 역시 보고된 바 없어 MEG의 기록 보관자들은 레벨이 완전한 단일 수평면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믿게 됩니다. 레벨 내에 있는 여러 조명 장치들은 다양한 상태로 전부 소상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광원이 밝은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빛을 흡수할 만큼 광원이 전혀 없어 방문자들을 어둠 속으로 삼켜버립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조명의 수명이나 손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론의 확인을 위해 정밀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특이점은 복도의 교차점이나 갈라지는 곳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방의 존재인데 이 방들은 복도보다 몇 인치 더 크며 일반적으로 방 중앙에 썩은 목재가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썩은 목재가구 위에는 시선한 과일이 드물게 나타나기도 해서 방과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가진 존재의 의미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탐사를 지속하다 보면 눈에 띄는 아우라가 풍겨오는 지역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일부 불안정한 지역에서 노클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클립을 통해 도착하게 되는 레벨은 무작위로 보이지만 산업시황적 환경의 레벨이거나 황폐해진 상태의 레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참고로 백문레벨 611에는 알려지지 않은 미식별 고유개체가 존재하니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